자, 지금부터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 푸는 방법을 한번. 자,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에 우리가 이것이 뭘 했나? 이 숨을 언차지, 그제? 이 숨다는 거잖아. 숨기져 있다는 거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이심 자가 어떻게, 이 마음인지, 요런 마음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다. 여기 심이다. 그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요런지 저런지 모른다는 거다. 그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 색을, 이거는 글자가 뭐예요? 색색자야. 이거는 채색하다 채자죠 그제? 채색채짜 아니? 그러니까, 채색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요런 마음을 요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기 마음을 숨기 놓고 있는 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색채 미술 심리예요. 그렇게 몸 속에 담겨 있는 거. 두뇌 속에 담겨 있는 거.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내면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풀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게 있어서 색채 미술 심리예요. 그래서 색을 채색하다는 거다. 그리다는 거. 그러면 그리려고 하면 어디에 그릴 때가 있어야 되겠지 어디에 그릴까? 여러분들이 이 색상이 있다면 그릴 곳이 있어야 되잖아 어디에 그릴까? 지면에요 지면에 좋지 그치 벽에도 그릴 수 있다고 지면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도화지, 스케치북에 그래 그지 우리는 이제 스케치북에 그려야 되는데 근데 스케치북에서 그림을 그리라 하게 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못 그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나나봐 그림을 그리는 거야. 못 그린다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동종의 이것이 심리 도구예요. 잉? 심리 도구이기 때문에 동종의 그 활동하는 그 범주 내에서 어린이라면 어린이와 관련되 있는 활동하는 그 범주 내에서 밑바탕 그림을 스케치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요런 산도 있고 여기는 학교도 있고 음? 학교도 있고 여기는 넓은 운동장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우리 집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띠띠빵빠 차도 하나 있고 친구도 여러 명이 있고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서가 있고 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음? 그렇지?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의 문제라 그지? 지금 현재 시점, 모든 것은 심리라는 것은 현재 시점을 기점해서 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떨 것일까? 이렇게 볼때이수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어떻게 볼까? 내 마음이 우울할 것인가?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인가? 나는 오늘 희망찬 날이 될 것인가? 뭐 기대가 가득 차는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 소풍 간다 이러면 소풍이 즐거울까요? 다른 것이 즐거울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게 되면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안해서 즐거운 거 그냥 친구하고 노는 것이 즐거운 거 차를 타고 가니까 즐거운 거 그냥 가서 명탕 어떻게 좋은 거 구경하는 응 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뭘까 소풍 갈때 가장 즐거운 그치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세보자 응? 음? 맛시는 거, 것뭐 그런가 는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떤 사람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거 나는 내 뻔한 치장을 하는 거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다 풀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즐거운 거니까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이 바탕색이 어떻게 해? 바탕색에 우리는 바탕색에 1차로 이 바탕색을 정하는 거예요. 바탕색은 우리는 9장의 색상으로부터 쫙 풀어보는 거예요. 자이 자 바탕색 첫 번째 오늘 우리 소풍 간다.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내일 내가 소풍 간다 엄마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바탕색은 뭐가 칠할 거면 좋겠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풍 간다 해서 좀더 즐거울 것 같나? 싫어하는 애도 못 때문에 싫어. 싫어하는데도 있겠지. 당연히 양음이 있으니까. 그못 때문에 싫할까 이런 것을 우리는 아기들이 싫음. 예? 어머니 안 져서 싫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걸못사 가서 싫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이 없어서도 싫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아기들 입장에서는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아기들 음. 입장에서는 부모 때문에 소풍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부모가 따로가지고 마신 것도 들고 갖고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소풍 갈 때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우리 엄마다 이렇게 딱 되면 소풍 가는데 이게 불만이 꽉 차있는 거야. 스트레스야, 얘가. 그러면 이 아이는 바탕세계야 분명히 난, 난 스트레스. 이게 딱 지키보는 거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겠다. 난 스트레스다. 소풍 가는 게 즐겁지 않았다않 네? 소풍 가는 게난 즐겁지 하나도 않았다며이 아이는 이 괴로운 거야. <웃음> 이것을 타로 가다가 하겠어, 어디 사주서 사겠어, 심리학으로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제 나는 스트레스다, 그제. 그럼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가 이차는 이게 내가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정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유발됐을까 이거다. 그렇지. 그 스트레스가 어느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인데부터 스트레스가 선생님인데 스트레스가 친구인데 스트레스가 엄마인데 스트레스가 아빠인데 스트레스가 어쩌 보기 되게도 아빠인데 스트레스도 있어. 그렇지. 엄마인데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고. 내 내가 그것을 철실히느끼이 <웃음> 그? <웃음> 실질이 실질이에요. 엄마야, 안 아니, <웃음> 그게 아니고, 우리 조카가, 아, 예, 예. 우리 조카, 조카 손자가, 이, 이제, 중학교, 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가는데, 엄마는 오는데, 너가, 너, 너희 아버지는 왜생일에 아무도 안 오느냐, 이렇게 애인데 이야기해 본거요 그렇게 애는 어떻게, 아버지인데 불만을 토래 본거 여기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버지가 한번 왔을 때열 번을 오면 자기 아버지도 한 번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되게 옛날에 저큰 놈, 어? 큰 놈이 그 유아원 단치 유치원 다니었을 때 운동회 하는데 첫 해는 그3년된게 있었어요. 유치원에 같은 유치원에 3 년을 다니었으니까 첫해못 가고 두 번째 못 가니까 세 번째도 못고 모르... 그게 왜 있냐 하면 운동회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발묶어 가지고 가는 코스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안 오니까 못 가잖아 이게. 그냥.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야. 단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느냐. 이거 하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여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서 옷을 입을 것인가 딱 하게 되면 이 사람과 무조건 갈련이 있는 거야. 선생님인데, 이 싫은 감정이 딱 있으면 어떻게, 소풍 갈면, 선생님만 싫은 거야. 왜? 소풍 갈 때마다 선생님이 찐빠를 주겠지 엄마 안 따라온다, 찐빠 주고.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찐빠 주고. 그럼 친구하고 맛있는 것도 안사갖고배 철철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찐빠 주고. 그러니까, 이거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 이 아이는 선생님인데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예를 들면 선생님인데 스트레스인데 이 선생님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치? 무슨 이유와 원인이 있지?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을까? 그러면 이 옷을 입히는 거야 그지?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지? 그옷 색깔이 삼차해 보게 되면 이 옷을 입힌 색, 색, 색상에 색 따라서 불만이 토출되는 것을 찍어내버린다 이세상의그 신비한 오묘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9호 시작됐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4로 시작됐고 그지? 9로서 4로 시작. 요기 4다 그지? 그러면 4 뒤에는 어떻게? 해? 선생님이 어떤 작용을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때요? 4차는? 5가 되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오차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불만이 토출될 것인가 그치? 어떤 불만이 이 사이겠지? 이 불만이 토출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4,7, 어? 그렇지? 4, 자 나는 파탕색에 있는데 인자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이런 것을 입히는데 선생님이 딱 찍히게 되면 이전에 이런 불만이 생겼다 누가? 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생겼을 거잖아 항상 그지? 그러면 나를 찍는 거야 나, 나의 나옷 칠을 하는 거예요 옷의 색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그럼러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 하게 돼이것이 어떤 색을 칠하면 되겠어요? 빠진 것 중에서 자이게서는 우리는 6, 6을 3 플러스 3 6개의 색중에서 우리 한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자기 이게 자기가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냐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3 이라는 숫자다엄매나 강한 기운을 가지고 이 불만을 도출하는가 그게 정말로 소풍하는게 싫은냐 나는 대충 좀 싫다.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되겠지. 그 강도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갖고 푼댔죠? 삼 갖고 푼댔잖아. 그죠? 그러면 3, 4, 5, 6, 7, 9 남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마지막 남은 것이 뭐자? 8. 8이 남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와 불만이 나의 욕심인지 나의 마음인지 이것을 구별해 내는 거예요. 마음과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마음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아예인데 해결해 주는 것이 뭘까? 교정. 이것이 네? 바로 우리는 심리교정이라는 거다 이것이 멘토링이고, 응, 코칭이라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심리체에서 이것이 멘토링과 코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슬기롭게, 소풍도 이제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틀고 소풍을 어떻게 즐겁게 갔다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응?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 불만이 쌓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잠재의식으로 이게 남아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애기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만 계속 본 애기들은 여자애라고 한 해보자고 요 여자애가 엄마가 아빠인데 맨날 몽둥이로 맞고 큰 것을 본 사람은 이 아이가 커서 시집을 가고 싶겠나 안 가십니까? 안 가고 싶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어떤 데에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기 때문에 사라지갖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거야. 이제 심리카드에서 우리는 이 잠재의식을 풀어내는 거야. 이것을 끄집어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요거까? 멘탈링과 코칭일까? 이 멘토니까 코칭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힐링 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칭 치유 그런데 이거는 외부의 잠재 이식에서 맞는 맞춰가자 응? 잠재 이식으로 남아가서 이것이 내가 질병화 된 것인데 이 애기가 어떻게 해? 타고날 때부터 문제가 약이 되어있다 성질 이렇게 생기다 이렇게 되고 부모가 인지한다 이 말이야 너 그러면 그제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코치가 멘토리니까 이거가? 이거 알겠지? 이거 갖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애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가 봐서 잘못된 거잖아 그 아이는 타고난 것이 그렇는데 타고난 것이 그런데 지금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병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아 그건 병같이 보이는 분이다. 그럴 때 이것은 이거 힐링도 아니고 병이 아니기 때문에 힐링이 아니야. 이것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코칭도 코치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응? 멘토링도 아니야. 그럼 이것이 뭐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트레이닝이라는 거다. 응? 아시겠죠? 트레이닝으로 이것은 훈련에의해서 고쳐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이 학습효과지, 학습효과. 학습효과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트레이닝을 시키락 하면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는 기존의 이거와는 달리 굉장히 뛰어나다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풀어가는 혁신적인 이 카드가 된다는 거다. 그런데 안 배우고 싶어? 안 배우고 싶나요?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웃음>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빠른 시간에 배워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부모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지금은 어릴 때 그것을 해결을 못해주기는 불만을 토출해갖고 사고를 저지르고, 불만을 토출해갖고 일을 저지르고, 불만을 토출해갖고 부모를 생각 안 하는 거야. 말이 이제는 애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어떻게 이 나쁜 거, 잘못된 거,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거, 이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응? 트레이닝 시키고, 힐링 시키고, 코칭, 멘토링 해가지고, 애를 정상적으로 계도에 올려놓는 방법.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에?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애기가 공부를 안한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까 몽둥이를 펼까 아니잖아 몽둥이 갖고 답이 없는 거야 공부를 안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사주갖고 풀까 심리학으로 풀어 타로 가득갖고 풀어 하수풀다 이제는 앞으로 봐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카드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건 내사실이다 그럼 배우고 싶죠. 그러면 지지지리 해결 공부하면 안 된다 는게되겠지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면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야 배우는 사람은 모르니까 뭐 틀리도 배우고 맞아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똑똑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항상 하는 말가르치만 똑똑하게 가르치자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서 모두 다 아나? 모른대 모르면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선생님이야 나는 요 분야밖에 모른다 이랬을 때 훌륭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다 몰라도 아는 채 알아도 문제 엉터리를 맞다고 가르치고 이랬만면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해보라네 집에 가서, 응? 공부해갖고 가지고 가르쳐 줄게. 요것이 답이에요. 내가 학교 다니, 학교, 대학교 강의할 때, 옛날에는 나는 책이 없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모르는거 질문한다이 말이야. 그럼 뭐내 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도 막 질문해요. 학생들은 얼나 궁금해. 대학생들인데 그럼 어떻게 내가 다 어떻게 다 안어? 내가 공부해 갖고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여게 답이야.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야. 그때 제가 다시 질문 안하고 나도 공부 안했으면 슬쩍 넘어가고.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케치북에는 지금부터 이제 스케치북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꺼꺼. 응? 네,